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지 선다양이나 예수오에 강하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자. 예, 큰술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3위 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림하시죠 네, 우리 성도들은 예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선재와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다 아는 그런 그런 말씀일 텐데요. 참으로 그 역사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 허리 펴시고 허리 펴시고 우리. 정말 그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 교육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가르키는 학교 내재되어 있는 학교의 사상 또 우리 그 교육 철학자들 대부분이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또 헤겔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이 시간에 보면,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가급적 성경 기반을 설명을 할 테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들어가는 관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100% 맞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 이제 증거들 신약과 구약의 증거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한 번씩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냐? 그럼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이런 그 예수으로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죠?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삼3일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인간이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시간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창, 창세기 3장 16절. 한번 펴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제가 약간 창세기 자. 3장 15절이죠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다 하시고 인간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하면 인간들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 마귀들한테 뺏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야 돼요 개들과 타협해서는 돼요? 안돼요. 안되죠. 근데 많은 사상들이 마귀들과 연합해서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셔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뭘 제일 두려워해? 요 전국에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나중에 내가 깨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이죠 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는 건 뭐예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죠. 자, 지금 다시 돌아올 시점이 가까이 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하세요? 심판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자 그다음에 믿지 아니한다는 자들에게 영원한 이터널 헬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은 이 역사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다 못해 힌두교도들과 이야, 이야기를 해봐도 뭐참 <웃음> 가슴이 아프죠. 저 저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짐승으로 환생하고 아주 복잡한데. 인간으로 뭐 왔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환생 안 한대요 인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그들도 자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지금 예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 세상을 살려면 이 터프한 세상을 살 뭐가 필요해요? 돈, 돈, 돈. 자 사실 그 실제 이제 제가 있는 엔지니어 필드에도 사람이 이제 제가 그 팀원들을 이제 하나씩, 한 분씩 하나씩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그 근처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해줘요. 돈, 돈, 돈 하면 네가 진짜 돈다. 인생이란다. 한국말을 좀 알아요, 이제. 그들이. 돈다 돌아. 자, 우리가 돈, 돈, 돈 하면 진짜 돌아버려요. 자, 근데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의지하기 쉬운 거예요. 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 음악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기 쉬워요. 또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한글에 매료돼가지고 보니까 저는 제가 보기 귀신 들렸더라고요. 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인지하고 그걸 잘 인지하려면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기독교인은 그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죄는 윤회하죠 죄에 덫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죄는 윤회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탁 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 윤회적이로 순환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죄는 탁 끊어버리고 나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채파기 시간 낭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그 집회 때 보니까 우연히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 또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정말 신실하신 그 권사님이어서 예수님 학 이렇게 자랐다 내 딸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떤 한 분이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시선을 눈이 그분을 막음껏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물어보죠. 권사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 이렇게 환호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 야, 목사가 천국 왔다야."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목회자로서 어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이렇게 있죠 장로교는 근데 목회자가 되는 순간 이제 사실은 목사가 이제 사역자가 되는 순간은 자기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더 예전에 그 그냥 성도 시절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이 사역자가 되면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사실, 사역자가 된 이후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안락한 삶은 없는 거구나. 참,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싱가포르 떠날 때도 호련듯 떠났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좀 낭만을 즐기고 오려고 했는데, <웃음> 갑자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호련도도 왔습니다. 아무 인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하다 못해 같이 한 지난 3년간 일을 한 동료들과도 식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웃음>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호련이 왔다 가는 거구나. 이런 것 교훈을 주셨는데요. 자, 다시 원점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잠시 잠깐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냐 하면 여러분 100% 타락이요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이유가 그런 역사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철학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뭐죠, 여러분? 철학에 두 가지 질문, 인식론과 존재론이에요. 사실 여기 안에 저 합리주의와 또 경험주의 또 올라가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다음에 누구죠? 그그 그 서상, 스승, 플라톤의, 플라톤의 철학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자두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존재론과 인식론이죠. 자 그쵸?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죠. 계시죠. 지금 존재하시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거죠. 자 이터널이에요. 이터널. 그의 이름은 상고라고 했죠. 자 영원한 거예요. 이터너티자 예수님은 그런 존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역사적으로는 저는 그 역사인식을 존재론에 집어넣었어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자, 그런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그 예수 그리스의 도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인식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자율 주행차예요. 드라이브리스 카죠.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자, 보세요. 거기에 퍼셉션. 퍼시브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디시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죠? 제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부분은로 나네요. 근데 제가 아무리 디시전이나 판단하는 거나 제어를 잘해도 퍼셉션이 안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보고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퍼셉션에 지금은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만나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자, 그쵸?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인격적으로 만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인격적으로 만난 분. 예. 만났잖아. 자주 만났잖아. 학생. 학생은 아예 그냥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엘로힘이 누구냐고. <웃음> 자, 만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인시, 인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자, 아무리 보세요. 우리 그돌 같은 그분이 정말 뛰어난 동양 철학자예요. 근데 그분의 성경 강의를 듣고 있느라면 잠이 오고, 아, 저 사람 하나도 모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학문적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장님인 거야 장님.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커가면 이제 그 이성의 한계를 느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지금 꽉 잡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이성은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어디 그러나요? 지금은 한계에 와 있어요. 이제 사실 그래서 학문 분야들이 모두 어느 쪽으로 혼이나 영적인 영적인 연구로 좀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은 한계에 와 있어요. 그 이성의 한계.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왜? 그들을 이겨내려면 이제는 그냥 공부하는 것만으로 그들을 이길 수 우리,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으셔야 돼요. 지금에 있는 모든 학문 체계는 누구의 제자들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학생, 누구를?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제 철학은 하나의 툴이에요 전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하고 우리의 심판주의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걸 분명히 그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참, 저는 가슴 아픈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 일어나는 것들이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저도 거기에 동조했죠.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대드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20년간 그 세상의 죄악들이 그 때들이 벗겨지는 그런 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전국은 그들의 전국은 성공이 아니에요.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지만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될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전에는 5%가 거지였다면 앞으로 95%가 거지가 될 확률이 크죠. 예, 삶의 질이 확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어쨌든, 자, 우리 예수에 대해서 만났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없어요. 예수주의자예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자, 그렇죠. 그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뭐죠? 공산주의.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죠. 이 공유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 시스템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나서면 그것을 점유하는 독재자가 생겨, 생겨나게 돼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고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하셨죠. 선제가 뭐죠? 미리 선지하죠. 요즘 학생들이 그 한문을 잘 몰라서 제자는 존재할 제자죠. 미리 존재에 따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저기 학생 엘로힘이 히브리어로 복수, 복수형 형태죠. 자, 그 엘로힘이, 근데 뭐죠? 엘로힘 하나님이 나올 때 동사는 단수동사를 써요. 예,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다음에 성육신 하셨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성육신을? 학생들이 말해야 되는데. 인카네이션 따라해보세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색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ascending 하셨죠 어디로? into heaven heaven으로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셨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죠. 재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이게 그냥 박혀 계셔야 돼요. 자, 아셨죠?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자, 그다음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 심판자로.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 학생들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 예수님. 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큰 소리로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이제 근거를 좀 봅시다. 성경의 근거를.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니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여기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존재하셨던 거죠.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존재론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로 보면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학생 바르게 앉아요. 자, 바르게 허리 펴고 허리 펴 바르게 앉으세요. 자, 예수님은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뭔가 존재 양식 같아요. 존재 양식이에요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존재 양식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관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우리에게 알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근데한 가지 확실한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자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예. 자 이사야 9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쓸때 하는 표현, 성령 하나님을 쓸때 표현, 사용하는 표현,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들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자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도 미래도 미래도 끝없는 영원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보면 근원과 바탕을 자신 안에 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삼일 찬아님이죠.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든 자들이 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하셨죠이 논센스죠. 자, 눈과 귀가 가려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영원까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일반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유한한 존재를 믿는다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믿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여러분 자나를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영혼이 있느니라.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But you Bethlehem e p h r a t a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 u l e over Israel whose origin are from old from ancient time. 예, 예수님을 지칭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봐야 돼요. 성경의 근거하는 것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자, 성경에 의하면 구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로고스가 태초에 있어 이아르케는 어떤 거라고 했죠? 우리 성조전 다 아시죠? 베레시트와 아르케는 어떻게 달라요? 베레시트는 시간의 시작이죠 그쵸? 아르케는 영원, 그 이전, 베레시트보다 그 이전의 그 영원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누가 계셨어요? 로고스 자,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자 하나라고 하셨어요. 누구와? 에고라고 하죠. 에고, 에고, 카이호 파테르. 자 에고가 나죠. 따라 에고, 카이, 카이는 그리고예요. 호 파테르, 호 파테르. 그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헨, 하나라는 거예요. 헨, 자 에스맨. 에스맨 -man. 에스멘 스티스 에스트라고 이제 그 동사 이스인데요. I and the father one are 그대로 이제 읽어 보면 자 에고가 아이 나고 카이가 엔드고 호파테르가 더 파더고 헨이 원이죠. 다음에 에스맨이 아죠. 비동사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에고 카이 호파테르 헨에스맨 다시 한번 에고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맨. 다시 한번 에고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맨. 다시 한번 빠르게 시작. 에고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맨. 오모 타임. 에고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맨. 다시 한번 시작. 에고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맨.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본인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인을 동등하게 보신 거예요. 동등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자 헬라어는 모든 죽격이든 모든 다 격변화를 하죠. 또 성이 있어요. 여기 하나는 중성을 썼었거든요. 중성을 썼는데. 이걸 만약 남성을 썼다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을 구분하는 게 돼요. 근데 중성을 썼기 때문에 이제 통일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어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I and the father a one 하면 뭐 영어로 하면 이걸 의미를 알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의 미를알기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로 하면 에고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맨 하면 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본인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했네. 헨. 그리고 얘를 완충성을 썼기 때문에 완전히 그 통일성을 좀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럼 우리 신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로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0,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라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이 이제 왔다 온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뚝딱 나타나신 게아니 이미 존재화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철학사조들은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이 뭐예요? 경험주의, 합리주의 다 알죠? 그 이끌었던 철학자들이 다 불신자들인지 아시죠? 자, 그쵸? 자연주의 자연주의가 뭐예요? 신의 간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또 독일을 휩쓸었던 범신론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하느님심을 부인하려는 그런 사상들로 꽉 차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상들을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사상체계 안에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홈스쿨링도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미리 이미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철학서적 한번 읽어보세요. 철학서적만 읽으면 여러분 100% 누가 돼? 불신자가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철학서적을 한권 읽는다면 성경을 열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자,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죠.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이라. 여러분이 누구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삼일 하나님 이 지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이걸 이야기해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플래닝 했다. 계획, 계획하셨다고 하죠. 다음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를 실행했다고 하죠. 엑시큐션 했다고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권능, 파워를 부여하셨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 주인,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저, 잘 아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자, 골로드에서 1장 15절을 벗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아니하나 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이 먼저 난 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Give b r to나 이런 걸쓴게 아니고 비가르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자,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거든요. 자, 먼저, 먼저 난 자는 메시아적 명칭, 그리스도의 선지와 통치를 가르치는 걸로 보통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NO! 그렇게 이해하도록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10편, 102편,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히브리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 서는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 배우자도 먼저 죽고 우리 자녀들과도 결,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또 지인들과도 언젠간 또 헤어져야 돼요. 그러나 누가 영전해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있다. 다 버리셔야 돼요. 전쟁이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인간은 가변하죠. 인간의 말은 바뀌어요. 인간의 사상은 바뀌어요. 어쩔 때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 시대의 조류는 바뀌어요. 누구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한 신실한 존재로 보리는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게 있죠. 결국은 그 제가 영접기도는 못 하고 왔지만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회사 그 동료가 있었죠. 이제 저한테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그 공유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조셉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좋은 종교 아니냐? 위안을 그렇게 이제 마음도 위안 받고 하면은 뭐 절에도 가고 사원에도 가면 되지. 왜 교회만 가냐 했더니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따라 엉뚱한 답변을 했거든요. 나는 교회 에 위안 받기 위해 꼭 위안도 받지만 꼭 위안 받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 그다음부터 이, 이 친구가 질문을 안 해요. 어, 질문을 안 해. 요 h o 받았나 봐요. 쇼킹했나 봐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예리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허리를 다쳐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제가 좀 회사에 빨리 갔어요. 그 친구도 빨리 와요. 그래 제가 아침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받고 아멘해요. 네, 제가 회사 마지막 출근 날 둘이 앉아서 이제 자기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친구 때문에 몇번 교회에 또 끌려간 것 같아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인데 자기 아버지는 부자 같아요 그래서 아 잘됐다 너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작은 성경책 하나 남겨놓고 왔어요 사역리 책도 하나 남겨놓고 이제 고맙다고 하고 아마 신앙 생활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저는 요즘 예수님이 좀 무서워요. 제가 말한 대로 선포된 대로 되고 하니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아, 어,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분을 믿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이름만 되면 알 뿐인데, 참 똑똑하고 유명한 분인데, 제보기에 시간 낭비를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인생. 저하고 동년배이신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진리의 끝에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메일을 좀 보내드렸는데, 왜? 진리의 끝에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리를 탐구한 자들이 가끔 그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믿음 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똑바로 앉으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분을 믿냐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시간 낭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아마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1월 말에, 11월에, 10월 말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11월 초까지 있다가 돌아갔는데, 11월 말에, 11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심판하는 주의심을 2월 초에 네가 확실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벌어지는 상황 보면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출애굽기 그 장자를 치는 역사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끝난 게 아니다. 네가 더큰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 우리 <웃음> 성도들 중에 우리 장자분들 장자분들을 놓고 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주여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성도들을 다 놓고 보호해 주니다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해 주세요. 죄를 멀리하고 정말 그 보혈의 피로 정말 보호받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선지자의 사이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지자란 말은 아니고요 그 사이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으니까요 정말 그때 의지할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할게요 그래서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고 보호하, 보호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마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더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지만 계속 보기도 하시고요. 서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이제 제가 뭐 누구하고 교신하고 한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을 믿기를 바라고요. 자, 계시록 1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복하리니 그라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웃음> 예수님의 존재론 이제 의심하지 않겠죠.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면 새로워요. 그게 성경 말씀의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되고 있었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다른 존재 뭐, 이런 돈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하면 돈 버려버리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을 좀 볼게요. 선제 사역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3일 찬하님의 도모와 교제하면, 야, 이 도모가 도대체 뭘까? <웃음> 제가 찾아보니 카운슬링인 거예요. 네, 카운슬링 해주신 건 여기 이제 코치를 잘하시는 컨설자님, 갈래 목사님도 계신데 <웃음> 혹시 혹시 더모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아 아니 들어? 시장 영어에서는 카운슬링. <웃음> 그래 서 제가 놀랬습니다. 예, 이 참이 천국 가게 되는 놀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삼일차나님이 도모와 교제, 신앙용어가 나오면 도모가 나오면 카운셀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그 창세기 1장 26절 한번 펴보실래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고 읽히습시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보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뭐죠? 우리 인간을, 인간과 을인간 이제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죄진 이후에 어땠어요? 곰을 숭배하지는 않나. 자, 우리 당군신화에 호랑이나 곰이 나오죠. 자, 그럼 환웅은 누구죠? 이방 이제 여기 들어오는 민족이고, 거기에 곰을 숭배하는 토테,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환웅이 곰을 숭배하는 토템에 대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숭배하고 있네. 시골에 가면 이제 큰 나무도 숭배하자. 그렇죠. 싱가포르에 갔더니 이제 관우도 숭배하고 타오이즘이 성행하더라고요. 저희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니까 러 우상숭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해요이데올로기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죠. 공산주의나 막스레닌주의 뭐. 김일성주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 숭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다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창조사에게 참여하셨죠 이 부분은 꼭 보도록 하셔요다 봤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펴보세요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자,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죠. 아까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죠 다음에 피조물을 보존하죠 보존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은 만물을 붙으시면 교만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지,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아셨어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잘 나갈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있죠. 하갈에게도 나타나셨고, 다음에 모세에게도 수시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학생.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큰 소리로? 알았죠 삼3일차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죠 그쵸? 소, 소돔 멸하러 가기 전에 다음에 야곱과 씨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사실 알고 보면 야골에? 야곱이 어디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썼어요그 이후에 야곱이 좀 달라졌죠. 예전의 야곱, 그 약삭빠르고 머리 회전 빠른 야곱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뭔가 좀좀 좀 바뀐 야곱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제이콥 스타일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 에 약삭빠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데, 자 그러면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가지고 예? 기다리고 계세요. 미스터 라반을 가지고 <웃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주님과 특별히 주님과 관계할 때는 절대 머리 굴리지 마세요. 미스터 라반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미스터 라반을 항상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 주님과 관계에선 순종하세요 머리 굴리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 저 상사가 싫어서 이직을 했더니 더한 상사를 하나님이 <웃음> 딱 이렇게 예비해 두셔서 이렇게 산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과 수, 수싸움 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풀문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호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런 실제 나타나서 사역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대의 이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좀 약간은 미묘한 것도 있어요. 미묘한 것도 있지만, 보면, 현대는, 현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속선상으로 이단들이 많아요 더구나 여러분은 현대 학교 교육은 현대 학교 교육은 굉장히 강력한 이단 사상 체계 아래서 학교 교육이 진행되고 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 체계에서 여전히 교육받고 계시거든요 헬라의 그 자연주의, 굉장히 강력해요 그 자연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 루쏘, 루소, 딸, 루소루소가교육교에또 루소. 프랑스 혁명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세계다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루소의그 자연주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은 게 지금 여러분이 그 학교교육이에요. 그 체계가. 그 여러분은 강력한 이단아들이에요. 학생들 아셨죠? 학생들 아셨죠? 여러분은 강력한 이단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자주 보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헬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 특이하게 헬라 철학은 원자론까지 연구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땅 헬라 철학 뭔가 이상해. 과학과 철학이 엄청 융합되어 있었고 엄청나요. 그 사람들은 그 고대의 원자론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중요한 이 설들을 보면, 어, 도케대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죠.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자, 에비온파는 이 사람들은 동정로 탄생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해요. 누구죠? 주축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체를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단일실로는 주장했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아, 다음에, 아리안 주의는 유명하죠. 자, 예수님의 신성의 완전성을, 신성을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완전성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장 위대한 피조물 정도로 봤던 거죠. 나머지 그 세파나, 아폴리, 아폴리네리안파나, 네스트리안파나 유티키안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놓쳐버린 거죠. 자, 그래서 자, 아폴레네리안파는 우리가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다. 100% 참 인간임을 믿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네스토리안파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스토리안파는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커넥티드되어 있다라는 용어로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그게 인성하시는 유니언, 유니언돼 있다, 자 연합돼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네스트리우스파스들은 이제 커넥티드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이단으로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자 오히려 네스트리우스는 더 건전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건 더건 건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은 이거 볼 때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돼요. 다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자, 유티키한판은 이제 말 보듯이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신성이 흡수시켜 버렸죠.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분명한 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분명한 건 우리의 우리가 3차원에 3차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 차원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해, 100% 이해한다는 건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연합이 되겠어요. 유니언이 되겠어요. 섞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거죠.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 인식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가 이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 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자, 여러분 이제 자, 도초의 기근과 뭐 전염병또 전쟁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건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정말 이제 가난함이 전염병이 멎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받은.